예, 지금 여기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와이프가 자고 있는데 오늘부터 몰카를 시작할 거거든요 평소에 항상 맛없어도 맛있게 먹으라는 와이프의 교훈을 가슴속으로 새기면서 제가 아무 맛 없는 된장찌개를 만들었을 때 맛있게 잘 먹을 것인가 라는 몰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맛 안나는 된장찌개 지금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반응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야채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 유명한 아르헨티나 소고기입니다 아따, 맛있겠네 그다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싱글돋아, 쪼꼬, 돔아, 쪼꼬, 돔아, 쪼꼬, 쪼꼬, 쪼꼬, 괜찮아 진짜로? 아참 뜨거운데 어? 참 맛있다 난 아, 그게 내가 지금 몰카를 찍고 있는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인사야 아우 몰 실패했네요 내 맛있어졌네 맛있어 대충 중... 어? 아 씨. 끝입니다 맛없는 물라... 몰카를 찍었는데 맛있게 되어냈네요아너 타고 됐야 돼? 어? 음 아, 맛이 없었어요. 지막지 맛이 로맛지막 왠지, 왠지 맛이 마지막지 아, 아, 맛이 로었지막으지맹물이었지요왠지막으로 마지막으로, 마지막으이마 맛이 으어마다 소고기가 지하로각지막으로이 음, 너무 좋아요. 이건 으로나버막으마지금으로 마지막으로, 마지막으로, 지막으로 마지막으로, 마지예 들어가세요.